다 모인 김에... 간단하게 그럼 순여 게임 한 번만 찍죠 자요 스타트 게임 한 번만 해보자 그냥 이야 이씨 그맵 살벌한데? 오 어, 이거 처음 보는 맵이다 아...아 아, 요게 암호 입력하는 거구나 음...음...음... 음, 음. 음. 아 밖에 좀 나와볼래? 다들 시간을 좀잘 봐주세요 네 어머나 음. 어머나 와, 너무 많은데? 순연님 아가미가 덜렁거리십니다요. 유씨 순연님 코에 파풀 모드셨습니다예요. <웃음> 아껴 먹으려고 나둔 거야. 대모님, 대모님 <웃음> 네, 어디를 예. 쳐보고 계신 거예요? 자꾸 이비하을 하시는데 다들. 비아가 아니라 팩팅이에요. 네. 어? 알렉스, 어? 알렉스 안돼! 아, 아! 아! 아! 아니지롱, 멍충, 멍충, 멍충, 하하. 지금 비밀번호도 대량 못 찾은 것 같거든. 어? <웃음> 이상하다. 노랑색 있고 노랑색 있고. 아이고. <웃음> <웃음> 나 비하하면 네 친구 한 명은 죽는다. 다들 당초, <웃음> <봐봐>. 다들 당초, <웃음> <웃음> 다들 당초. <웃음> 보내볼까? 주연님한테 할말 없나요? 아가미 사이에 떼 꼈어요. 야 닥쳐, 다 닥치라고 우리 대모님. <웃음> 어, 너는 내가 달라 보이는구나. 대모님 너무 예뻐요. 대모리님대모리님 대머리. <웃음> 데모리? 닥쳐 줄리아. 예뻐. <웃음> <웃음> <웃음> 사랑합니다 대모님. <웃음> 그래 그래. 지하 들어가지 말고. 아 예, 저는 밖에 있을게요. 노라. 찡! <웃음> 누구예요? 수녀님 제가 수녀님 스파이가 되겠습니다! <웃음> 수녀님! 내가 아, 진짜 수녀님 스파이가 되겠습니다! <웃음> 야 저거 감옥 어떻게 어? 루스 왜 저러고 있어요? 뭐 루스는 그... 그냥 잡혀있는데? 아 감옥에 잡혔잖아! <웃음> 야 근데 감옥 어떻게 풀어주는 거야? 스페이스바야 그것도? 사실 못 풀어줘요 아유 그냥 가는 거네 루스는 오늘 급식을 2인분 먹었어요 <웃음> 하나님 의 이름으로 처형하도록 <웃음> 하겠습니다 수녀님! 뺏어먹었나봐 아까 4인분 드시는 거 봤어요? 이 돼지야 죽여! <웃음> 죽여? 그럼 데이지도 같이, 아, 아, 아, 같이 죽일게요 아니야 돼지! 아나나나나나너너 그럼 노라도 같이 죽일게요 아니야 잠깐만요 수녀님 저는 수녀님 편입니다 저를 믿어 어... 마라탕도 죽였어요 메리잖아요 <웃음> 아 그렇군요 아하 사라 해! 해맨어물일 있어 야 잔치네 잔치야 뭘보호개 ㅅㅂ야 보내 네. 시그널 보내야지 야! 이리. 번호 보노 찾아! 데이지 <웃음> 보여요? <대목님? 웃음> 아! 보여요? 뭐 데모님? 거기서 뭐하고 있었는데? 아 이름표가 보이는구나 아. 아 이런 똥겜이 있나 <웃음> 어 회계하러 가는 거야? 예예예 예, 예. 저 여기서 어, 회계를 좀 하려고요 사탄 앞에서? 아아! 아. 아이쿠! 사라는 못 봐주겠다 수...여...님 사라 죽일 건데 죽이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나? 한배나 아, 서울 오면 맛있는 거사 야. 손녀님 <웃음> <웃음> <웃음> 정말 탁월한 선택이세요. 아하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어디 있어 이 수녀? 그러지 마요. 네, 귀신 불 준비하세요. <웃음> <웃음> 너무하세요 대모님. 대모님아. 너 아까 회개하지 않았던 니. 이 대모야 대모야 대모리야. <웃음> 님 제가 저 녀석을 잡아왔습니다요. 그래 그래 한 명만 더 불어주렴. <웃음> 알겠습니다, 선녀님. 제가 루이스... 금방 찾아드리겠습니다. 그 그래, 루이스 제 누구니? <웃음> 루이스 저 녀석은 그냥 NPC입니다요, 선녀님. 그래?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처음이다요, 처음이다, 선녀님. 그래 그래. 아 <아까> 걸렸습니다, 선녀님. <웃음> 아 걸렸었어? 예 예. 또라 왜 거짓말했니? <웃음> 아, 선생님 제가 잠깐 청년 치매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돼지 옆에서 해괴를 해야겠군 아, 잠깐만 요수생님자한명더불겠어요 엠마입니다. 엠마. 엠마입니다. 한명 더. 엠마. 엠마, 엠마. 진짜 엠마. 엠마입니다. 진짜 엠마입니다. 수생님한 번만. 아, 야 진짜 울었어. <웃음> <웃음> 인간 육신을 벗어 던지고 천사가 되거라. 노라. 이런 이런 이런. 루이스 웃어. <웃음> 이 자식이. 어, 안돼. <웃음> <웃음> 그냥 와 회개하세요 하하. 아, 다아아아 연습 게임 한번 해봤고 오늘 데모님 게임 계속해서 할 건데요 일단 게임 룰은 간단합니다 그냥 NPC 사이에 숨어있는 진짜 수녀들을 찾으면 되는 건데 데모님이 아까 보셨다시피 데모는 굉장히 못생겼어요 그리고 NPC처럼 행동을 하면은 머리에 빨간 점이 안 생기는데 그 빨간 문양이 생기는 원리를 잘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일단 그냥 그거는 좀 해보면서 익히는 걸로 최대한 그냥 NPC처럼 움직이면은 안 찍힌다 그러는데 <웃음> <웃음> 아, 대모님이 저기 있다는 게 나오는구나 우리한테. 알려드릴게요. 잠깐만, 순연님. 아 알려드릴게요, 수연님 제가 수연님의 앞접이가 되겠습니다요, 수녀님 아, 아, 아, 되겠습니다요, 아 수녀님. 조금만, 조금만. 알려드리겠습니다요. 뭐... 어떤 녀석을 알려드릴까요, 수녀님또 저래, 또 저래, 또 저래 그냥. 어, 어디 보자. 어떤 녀석을 알려드릴까요, 수녀님다알려드리겠습니다요 우리 메리는 누구지? 메리 메리는 저 녀석은 누구... 한 팬입니다요. 그걸 왜 진짜? <웃음> <웃음> 에이, 에이 이게 아닌데 그래지. 나는 수녀님 네. 의 편이라고 이 녀석아 수녀님 그래 저도 다 밝히겠습니다 <웃음> 메리는 누구 얘기하고 싶나 우리 메리는? 저는 케이트 이 자식이 땅 파는 걸 봤습니다 케이트 케이트가 케이... 없는데 케이... 케이티 케이티 케이트. 케이트. 케이트. 케이티 어디지? 어디지? 중간에 케이티 어딨지 어디있지 케이틀의 말입니다 나와라 케이틴 요즘 안돼 케이트 안돼 케이트 음, 메리는 다음 손에 죽을 준비하니 <웃음> <웃음> 이건 뭐지? 어 소드! 쏘드... 나... 아, 아 이거 아, 소집해버리는구나. 이게 소집하는 거였구나. 어, 그래 메리야. 예 형님. 진짜 얘기만 하면은 너아 진짜 엠마입니다. 엠마 포덴 진포된... 엠마? 엠마가 비밀번호인데까지 다 깠습니다. 야! <웃음> 엠마가 확실하니? 확실합니다 수녀님 그러면 테이지는 어떠니? 태이지. 간사한 팬이 테이지는 저는 뭐 보지도 못했습니다 완전 득보입니다 <웃음> 그러면 일단 엠마를 한번 안돼 엠마 가지마 <웃음> 음, 메리는 이런... 포자마자하하하 <웃음> <나 잤어. 웃음> 일로 오렴 메리야? 어, 엠마를 <웃음> 했어? <웃음> 야이한팬개 <웃음> <웃음> 야이 미친놈들아! 한페이 <웃음> 메리가 아니었어? 아니었어. <웃음> 아 메리가 한페이가 아니었어, 미친. 우리 맨 앞에 있는 루이스는 누구니? <웃음> 루이스 저 녀석. 수상하구만, 말해 이 녀석. 눈동자 굴리는거 봐라. 빨리 <웃음> 자굴리는거 봐라. 너네들 와봐도 수상하지? 맞습니다. 자식이 오려난거 난거 같은데? <웃음> 아니야? 아저님? 잠깐만, 난데? 야이 등신아! 수녀님 제가 이 녀석들에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녀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수녀님 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소 있는 데서 지금 애들을 구경하고 있단다? 거기에 한명 도... 있을 겁니다 수녀님 <웃음> 얘들아 빨리 비밀번호를 봐 음... 일단은 줄리아? 네? <웃음> 줄리아가 한번 고백을 해볼까? 누가, 줄리아 뭐 누가 나쁜 님? 자식들인지? 헬레니 사탄마귀가 걸렸다. 하지 헬레니는 어떻게 생각하나? 죄송합니다 대모님. 우리 헬레니는 누굴 죽이고 싶나? 저는 노라가 의심됩니다 대모님. 음, 그럼 줄리아를 죽이겠네. 음. <웃음> <웃음> 역시 역시 대모님이십니다. <웃음> 이 녀석들 아주 치식기가구만 찌찌찌 찌찌찌. 어 이거 말을 못하게 된다 오른쪽이 오른쪽이 오른쪽이 <웃음> 이 녀석 뭐가 오른쪽이라는 것이 있냐? 어 근데 데모님이신가요? 데이지야? 도는 속도가 좀 빠르지 않니? <웃음> <웃음> 이겼다! 어 뭐야! 너희들이 <웃음> 다 <그럴 수> 있잖아! <웃음> <웃음> 뭐야! 알렉스가 누구야? <웃음> 와다시다요아 2D! 어 2D가 죽은 게 아니었네? 내가 비밀번호 다풀어왔다와아 <웃음> 이테몬이었어 야, 이게 오히려, 데모님 힌트를 주니까 좀 만만해지는 느낌이고, 데모님 힌트를 감추니까 또 되게 어려워지는 느낌인데, 근데 일단 약간 히든으로 해볼게. 아! 여기지, 아 안녕. 아 수녀들, 꿀팁. 일하는 거, F키 누르면 가만히 서 있는. 저, 저, 데모님데모님데모님 데모님, 데모님, 아니, 저 아니 저쟤 또, 쟤또 시작이야, 관첩질. 또 따라오시죠. 이 녀석들? 느끼는구만. 프랑세스 이녀석이이 녀석입니다! 아니 이 녀석 아님 이 녀석입니다 대모님 진짜 이 녀석입니다 대모님 진짜요 근데 진짜요 죽이면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어 진짜 네 어? 아! 어, 프랑세스 아, 잡혔다 프랑세스 잡혔어 살려주세요 어, 대모님야 right? 내가 다 불었는데 그렇게 죽였을 때오 프랑세스! 안돼 프랑세스! 오 마이 갓 프랑세스! 오 마이 갓 쉣! 오마이갓 쉣! 오마이갓! 자 그럼 한마디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다. 아까 프란시스가 어, 말해줬던 그레이스 나와라. 그레이스 맞나? 그레이스 아니야, 멍청아. 아 뭐야, 그래. 잠깐만. <웃음> 그레이스 4시간 동안 감자만 깎던데요, 어? 주연님. <웃음> 그레이냐 <웃음> 아. 그레이스님 좀 살려줘라, 일 열심히 하던데. 잠깐만, 그러면 은 클라라였나? 어, 클라라는 5시간 라라요. 동안 깎던데요. <웃음> 어 뭐야? 치아라! 그럼... 데이지 일로 와 안돼 데이지 어! 아니니다헤헤헤헤헤헤오아니 잠깐만 근데 투디님 아까부터 왜 자꾸 저 팔아넘기시는 거예요?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아틀라라 맞았어? 수녀 느낌 와가지고 계속 감자 깎고 있었는데 내 옆에 가지고이 녀석입니다 대모님 진짜 이 녀석입니다 대모님왜 저러는 거야 아까부터 <웃음> 나와요 이게 약간 오히려 심리전으로 블러핑인 거지 지금 보니까 대모님이 어려워 응대모님이 음. 음. 어려우니까 땅 파는 걸 조금 어렵게 해야 되겠고 라운드가 또 너무 짧으면 조금 60초에 3번으로 해볼까? 60초에 3번? 이게 데모님이 종을 쳐야 돼. 아아아이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웃음> 사랑하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하신아아신의 사랑하는 이름 아래 우리 아녀들 사이에 숨어 있는 사탄들린 것들을 전부 아다아 것입니다. 와. 지금 누가 미친듯이 쫙 떨리나가야 돼 빨리 나가야 돼 <웃음> 근데 잘 생각해 다같이 또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 그러면 소거법으로 당할 수가 있다니까 아, 자 아까 못 봤던 이름들을 좀 볼까? 야 근데 진짜 많아 와. <웃음> 진짜 많아 내가 <웃음> 좀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일단 제가 오파를 봤어요 아, 둘째 줄에 엠마를 봤고 잠깐만 루스? 루스 누구야? 나 처음 보는데 쟤? 루스를 못 봤는데 아 시간이 별로 없네 일단 담궈볼까? 태모님, 태모님, 친정하시지 <웃음> <웃음> 투디야, 유언은 잘 들었다 어는 방법이 아, 있네 뭐야, 쉽가 나였어? <웃음> <웃음> 아니, 왜 본인이 누군지 모르는 거야 잠깐만, 야, 니네 왜 중복이냐, 동선 KT 뒤졌다 잠깐만요, 천연님 <웃음> 저 진짜로 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 알았다, 알았다. <웃음> 어 잡혔다 바로 잡혔다 야 이번 대모님 빡세다 와, 이번 대모님 <웃음> 쉽지 않다 <웃음> 오케이 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음 일단 줄리아 베르타 헬렌 아이린 이 공부 중인 걸 봤어요 제가 이 내순 후보에서 제외를 해보고 생각을 해보자고 일단 사라 KT 한명 잡았으니까 사라 <웃음> 아니네 사라 <나> 이런 <웃음> <웃음> 오 누가 좀부수고 갔어 이거 뭐야 내가 부섭다이 녀석 다른 수녀 친구들아 미안한데 잘 되고 있니? 하고 있어 하고 있어 걱정 마아 그래 나좀 소심한 수녀라서 오파 노라 메리 루이스? 담궈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 진짜 엠마 저 친구 남자친구 있습니다 수녀님. 제가 봤어요 근육질에 에. 정말 복근이 빨래판이었던 일단 그러니까 이번에는 일을 하던 사람 중에 분명히 숨어 있을 거란 말이지 소심하다 그랬어. 그러면 내가 일한 걸 보내들 중에 하나인가? 그레이스, 데이지, 클라라, 알렉스, 루이스거든요. 저 친구는... 오케이. 클라, 어 뭐야? 아 뭐야? 랜덤 선택해서 이런. 탁 <웃음> 선녀님 <웃음> <웃음> 아니 뭐. 제가 막 미쳤나 이게. 바로 잡혔어. 뭐가 다 잡혔어? <웃음> 클라라는 확실히 아니야. <아니었어>. 길 가다가. 애들아 <웃음> 우리 노력을 20초 만에 해서 한 펜이를 구할 수 있을까? 내가 봤을 땐안될것 같아. 뭐? 한명 분다 내가. <웃음> 이번엔 꼭 하나 담궈야 되는데. 잠깐만. 누가 없었지 이번에? 오, 방금 이러던 루이스가 이번에 없네? 수현 님 벌써 보셨습니까? 이번에 벌써 보셨냐고요? 벌써 봤는데요? 바이스 벌스. 그래요? <웃음> 바이스 벌써 <루이스>! 아니야. <웃음> <웃음> 오케이. 이제 카운팅으로 간다. <웃음> 야 샌다 노트에다가 지금 적고 있다고 노트에다가 와 소름 나한 번도 못본 사람이 있어 파울린 <웃음> 너나 봤어 아 진짜? 봤다고 네가 야, 근데... 기억을 못하는 거야나 음. 지금 후보가 세명 남았거든요 알렉스 프란시스 헬렌인데 헬렌 여기 있네 이제 나와서 일하고 있겠다 <웃음> 알렉스도 여기 있네 프란시스 할 말은? 아 말을 안해? 그럼 죽어 어! 아 맞았어? 맞았어. 한명 남았어? 한명 남았나?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예! 와 진짜 개빡게 뱉어 야 근데 진짜 이거 소거법이 진짜 무섭다 좀 맞춰서 땅도 파고 위에도 있고 해야되네 아 이거 눈치 진짜 대박이다 치 봐야 돼어 진짜 잘 봐야 된다 이거 이게 시간이 수녀한테도 60초밖에 없어서 다 보진 못해요 그래서 헷갈려 야 이거 그러면은 타일은 곱하기 2로 하고 타일을 아까보다 빨리 하는 걸로 하고 아까 그 맵이 좋은 거 같아 뭐 악마 있는 맵? 모네스타리? 어 악마 있는 맵으로 하는데 그게 지금 타일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타일을 아까보다 더 빨리 깨깰수 있게 만들어야 돼 바로 땅파로 간다 간다. 바로 나도 간다. 면 아이, 대못 님이십니까? <웃음> 그렇게지는 소리가 종 부서다. 아, <웃음> 종은 소리야. 아, 아 저게 종 부수는 소리구나. 근데 너네 망한 거 같은데, 얘들아?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코에다 파풀 붙여 두시고. 어라, 잘못니까 대못 님. 어 <웃음> <웃음> 이거 랜덤 선택돼 버렸다. 아, 사라 아닌데? 어? 이게 왜 돼, 근데? 뭐야? <웃음> 사라 누군데? 사라 누구였냐? 아! 라미! 어! 다 잠깐만! 열심히 공부하는 척다 했는데! 그러게! 어! 공부하는 척! 어허 보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아! 여기 한 자리가 비었다! 다 체크합니다! 알렉스 58! 음... 어! 그레이스! 그레이스! 그레이스! 대모님잘 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모님 어, 자! 얘들아! 너희들! 내가 좀 긴장타게 해줄게! 잘 봐라! 그레이스! <웃음> 잠깐만! 대모님전대모님 편이라니까요! 헬렌! 엠마, 데이지, 메리, 폴린 어? 지금 내가 봤을 때 3분의 2 확률로 다 맞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데모님. <웃음> <그냥> 죽여버리십시오. 데모님. <웃음> 일단 폴린 가시고. 아 잠깐만. 선택 책에서 하는 거 아닌데. 오팔 설마? 오팔 아, 아니었습니까 <웃음> 데모님. <웃음> 아, <씨. 웃음> 하지만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이 데모님은 배신자를 아주 싫어하지. 그레이스. 아니 대머님 잠깐 전 대머님 편인데요 처음부터 먼저 가도록 해배신자 아, 잠깐만요 진짜 <웃음> <웃음> 잠깐만요 진짜래 다음은 메리야 <웃음> 헬레나 주변 친구들을 봐 누가 그렇게 책상에 딱 붙어서 공부하니 <웃음> 헬레나 <웃음> 너왜 조금 떨어졌니 <웃음> 지금 약간 떨어졌 <떨어져서 웃음> 책장 넘기면서 주연님 <웃음> 제가 읽는 속도가 좀 빠릅니다. <웃음> <웃음> 너가 저, 저, 그러니까. 죄인은 아니에요, 수연님. 소화기 킴책을 푸는 게 어떻게 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투디 <웃음> 형 따라 천국 갈까? 잠시만요. 수현님 <웃음> 저한테 뭐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난 메리에 대한 생각을 묻고 싶네. 메리이 자식 아주 나쁜 놈입니다. 메리라. 메리라. 헬렌 죽어야 합니다 <웃음> 헬렌 죽이고 메리가 빗소리구나 헬렌 죽이고 주님께 인도하시옵소서 배신을 합니다 저 친구 배신을 해요 배신한게 <웃음> 아닙니다 <웃음> 아이고 확신을 들린 겁니다 넌 책을 너무 많이 읽었어 아 이게 노트가 아주 쏠쏠하구만 노트가 아주 쏠쏠해 우리 메리가 한번 폴린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해볼까? 처자식 죽어도 쌉니다. 잠시만요. 대모 님입니다 대모 님 대모 님 저의 이야기를 들어 주십시오. 제가 야구치입니다. 가득 찬자이기입니다 대모 님 대모 님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려 하였습니다. 대모 님. 어제 메리가 야동을 봤습니다. 엄마. 어머 엄마. 그렇지 않습니다. 야구도 야이 아이고 <웃음> <웃음> 오늘은 공부를 하러 많이 왔어요? 어, 데이지가 오랜만이네. 우리 엠마는 뭐 땅속에 꿀 발라놨니? 도통 보이질 않아? 좀 화나는 거 얘기해 드려요? 네 아니 난 열심히 일을 했어 님이 못 보신 것 뿐이지 중간중간 <웃음> 나 중간 열심히 일을 했다고 어 올라와서 일을 둬야지 당신이 뿐이야 그 사람이 어, 당신? <웃음> 넌 가라? 안 되겠다 아이. 누구누구나 맞니? <웃음> 어디 보자 폴리나 네? 우리 저기 너 오른쪽 앞에 앉은 그 데이지 친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거라 저 혹시 진자를 불면 살려주나요? 어? <웃음> 아니 진자를불순 없고 데이지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다니 우정이 가상하구나 그리고 폴린도 아닙니다 어 이거 랜덤 픽이다 이번 턴 진짜 오면은 잡는다?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 기도를 올리고 있다라 고마해라. 어? 오! 오! 와 야, 데이지가 우와. 맞았네. 데이지가 마지막에. 네, 데이지였어요. 폴리는 처음부터 아니었네. 처음에 블록탑 영단 중에 한명 빼고 다 맞췄어. 재밌었고요. 데모님 게임이었습니다. 순영 게임이었습니다, 여러분. 너 봐.